안녕하세요. 제선 드디어 광절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오늘은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카메라를 새로 바꾸고 나서 음, 모델 촬영을 한번 처음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능력에 있는 스페이스 클드아 클러...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아닌데 어쨌든 선능력에 있는 뭔가 뭐 여교사의 방이었나 어쨌든 뭔가 그 안에 실내가 좀 꾸며져 있는 거기에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날은 안개가 진짜 정말 역대급으로 꼈어요 제가 여기 선능역 근처인데 2호선 아, 선능역에 내리자마자 10층 빌딩이 안개에 가려서 안 보였어요 네, 저도 그런 안개는 처음 봤습니다 근처에 김포공항이 있어가지고 안개가 강가닥 끼는 걸 보는데 아, 안개가 정말 10층 건물이 가려질 정도로 저는 처음에 그 선능역에 내렸을 때아 내가 사일렌트 힐에 이세계에 왔구나 조만간 괴물도 나오겠네 이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안개가 너무 심하게 지금도 안개가 껴있는 상태예요 오죽하면은 실내사진인데 여기 조명이 그 텅스탠딩이 두개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시죠 ISO가 2,500입니다 물론 뭐 500분의 1초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 어쨌든 굉장히 어두웠어요 어둡고 제가 생각했던 창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이 안 났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촬영을 잘 안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흐린 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이상하게 진단 말이죠 제가 원치 않는 이상한 그림자가 되게 얼룩덜룩하게 져요 차라리 그림자가 딱잘리는 그림자면 어떻게든 살리든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를 해볼텐데 어정쩡하게 어두우면은 오히려 비가 오면 나 비가 오면 밖에서 찍지 비 오면은 이제 특히 나 이제 소나기 같은 거 내릴 때 투명우선 딱 쓰고서 찍으면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비도 또 어정쩡하게 오면 별로예요 어쨌든 이 날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그냥 어두운 날 흐린 날 아 참고로 이 촬영이 딱 끝나자마자 어, 해가 뜨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일찍 이거 시작을 했나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 사진이고 이 사진을 제가 예전에 보정했을 때는 우선은 좀 빛이 좀 들어온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이, 일반 컬러보다는 뉴트럴로 어느정도 좀 바꿔주시고 노출을 약간 올려요 살짝만 올려주시고 어,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그레이딩에 가서 미드톤과 하이라이트도 살짝 올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 마스킹에 가서, 라인, 아, 라인이 아 리니어. 리니어로 해서, 이 정도, 한이 정도까지 빛이 들어오겠죠. 대충 네, 한각 잡아서 해주시고, 약간 노란빛, 빛이 파랗진 않으니까요. 약간 노란빛에, 살짝 밝게, 이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정해지죠 나는 빛이 좀더 쎄으면 좋겠다 그러면 노출을 더 올리고 이거, 이것도 거이좀더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흰색도 있고 굳이 여기는 날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머리가 금발이기 때문에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옷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대충만이 정도에서 열어줍니다 자 열어주시고 음... 음 기타에 뭐 이것저것 작업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어이 램프 참고로 이건 사람 머리입니다. 어, 옆에서 촬영하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머리고, 근데 뭐 머리라고 얘기하면 뭔지 모르죠. 자, 우선은 여기가 좀 라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킹 마스크에 들어가서 어, 우선 레이어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킹 마스크에 들어가서 그라디언트 방사형 이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으로 바꿔줘요. 그리고 어, 약하죠? 계속 올려요. 자 우선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퍼지는 빛도 있겠죠 자 컨트롤 아 컨트롤이 아마스크 그라디언트 이번엔좀 퍼지게 그래서 역시나 또이 부분도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어디갔어? 아, 스크린 바꿔주시고 바깥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불이 켜진다고 해서 여기가 그렇게 많이 밝아지진 않아요 하지만 존재감이 있어야지 하나 둘한면정도 존재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는뭐 본인이 원하시는 데 해주시면 되죠 참고로 이거를 그냥 합치시게 되면은 어, 효과가 좀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여기 밑에 있는 레이어와 같이 이렇게 올려야겠다 합쳐주시는 편이 낫죠 그럼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처음에 어두웠을 때에는 이 라이트를 조금 더 세게 해도 돼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빛이 들어가고 막 여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이쪽에서 라이트가 들어오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라이트는 어, 태양빛을 이기지 못하죠 인공조명은 어쨌든 이렇게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꼭아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뭐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여 놓긴 했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자 여튼 오늘 영상은 요 정도입니다 음, 여기서 뭐 다른 걸더할수 있다고 라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히 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선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다고 하면 뭐 이제 이런 제이거 지저분한 거 없애겠죠 요런 거 여기가 입구 근처에 입구 바로 옆이에요 입구 바로 옆이어가지고 여기가 아마 뭐. 창문이나 문이나 뭐 그런 걸 거예요. 여기는 벽이고, 여기는 창가. 그리고 뭔가 여기서 좀더 뭔가 효과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마찬가지 이렇게 잡아서 방사형이 되어있네요. 방사형도 크게 그 상관없어요. 은 자기 마음이지 뭐. 여기서 꼭 굳이 스크린으로 해주실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약간 밝히고, 노란 빛, 그리고 약간의 붉은 빛이라든지 아니면 마젠타 이렇게만 넣어 주셔도 빛은 좀더 세집니다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저번에 저번 영상에서 했었던 라이트를 넣는 방법도 있고 저는 아예 액션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굉장히 자주 썼었기 때문에 액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이런 부분들에다가 레이어 마스크를 걸어서 여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또 이상하겠죠 어, 뭐이 정도 이 정도만 지워주셔도 괜찮겠죠 그리고 책 뒤에는 라이트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고 싹다 지우면 그러니까 브러쉬를 한 30% 정도 해서 그림자가 지는 부분들을 세금 세금 지워줍니다 이런 부분들 그면 라이트가 들어오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물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상하니까 긋지 말고 그냥 한번 정도 클릭을 해서 없애주세요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 여기 너무 쉬우네요 여기도 조금 지워주시고 이거는 본인이 어떤 사진을 만들어야 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면 굳이 저처럼 이렇게 밝게 갈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그냥 일반 컬러에 이거에 그냥 기본 이걸로 가고 싶다 그럼 난 여기 라이트만 밝히고 싶다 그래서 오히려 이 라이트가 퍼지는 빛을 가지고 사진을 만들고 싶다 하는 방법도 있겠죠 음,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 무언가가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의 상상력을 저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사진을 보시고 나는 이번에는 이쪽 라이트를 만들겠다 아니면 이번에는 이쪽 라이트를 만들겠다 두 가지 다 해보세요 할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상 사진은 결과물이죠 결과물인데 여기서 들어오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과 여기서 퍼지는 빛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를 거란 말이죠 어떤 게더 대중적일지는 모르는 거고 아무래도 뭐 본인의 취향이 대중적이라고 한다면 인기가 많아지겠죠 저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대중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을 올려도 별로 인기가 없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자 어쨌든 본인의 생각한 대로 혹시 아니면 또 이쪽에서 빛이 들어올 수도 있죠 굳이 여기서 들어올 필요는 없잖 그리고 뭐 이게 벽이 아니라 여기도 창문이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단순히 그냥 뭐 옅은 거고 여기서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에서 뭔가 광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로만 뭐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죠?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뭔가 한계선을 정해놓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해보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게 세다고 하면 오파시티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레이어의 중요성은 역시 이런 거죠. 뭔가를 작업을 넣었을 때 너무 세다거나 여기서 너무 약한 경우에는 한번 더 올리면 세져요. 여러 번 올리면 스크린은 여기서 노멀 이외 나머지 것들은 올리면 올릴수록 강조됩니다. 가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약하면도 올리고, 세면 낮추고, 에, 이 방법을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어, 혹시 모르니까 JPG가 아닌 이 로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